시도하지 않으면 기회조차 없다. 열심히 살되 걱정하지 말자. 권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던지 간에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곧 길이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찾아야 한다.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마라. 사람에게는 두 가지 권리가 있다. 싫다고 말할 권리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권리.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들 수 없다. 오직 자신만이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자기 방부터 정리하라. 지나간 각오도 바꿀 수 있다. 지금 행복하면 과거의 불행도 좋은 추거리가 된다. 지상에서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고 부단히 변화하는 것들 사이로 영원히 열정을 몰고 가는 자는 행복하여라. 지혜로운 자는 물어보고 행복한 자는 만족한다. 하고 싶은 일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것을 부여잡을 수 있는 능력을 미리 갖추어라 나중에는 없다 그 표를 이루기 위해 죽을만큼 노력해 보았는가. 미래의 내네 모습을 알고 싶다면 현재를 바라 미래는 현재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네 모습을 알고 싶어도 현재를 봐라. 현재는 과거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매한는 매섭고 추운 겨울을 겪고서야 그 향기를 낸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모든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향 하지 않은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삶은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창조해가는 네. 과정이다.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지금 할수 있는 일을 찾아 봐라 모두에게 믿음을 주되 아무도 믿지 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는 정박해 있는 배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배라고 부를 수 없다. 꼭 뜻대로 된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이라고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는가 그 문을 여는 순간 만나는 건 바로 해야 할 일이다. 강물을 거슬러 헤엄쳐봐야 강물의 세기를 알수 있다. 게으르게 살기엔 후회되고 눈치 보며 살기엔 허무하고 걱정하며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당신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자. 질투하지 말자. 사랑하면 머물고 아니면 떠나는 것이 사람의 인연이다. 그러니 많은 것에 연연하지 말자. 자신을 아끼며 사랑하며 살자. 두려움이란 녀석에게 한번 자리를 내주면 평생 그 행포에 시달려야 한다. 할수 있는 사람은 어렵지 않지만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할수 없다. 당신은 당신이 반복한 결과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닌 습관에 달려있다.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삶이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온해진다. 그때부터 진정한 내 인생이 시작된다. 인생은 항상 기다림이고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없다. 노력한다고 모두 성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노력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더 훌륭한 판단을 하기 위해 더 적은 수의 결정을 하기로 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살아라. 행복은 자유에 있고 자유는 용기에 있다. 그대가 오랫동안 십 년을 들여다볼 때, 십년 역시 그대를 들여다본다. 지혜보다 더 선한 것은 없으며, 무지보다 더 악한 것은 없으며,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꿈을 크게 가져라. 깨져도 그 조각은 크다. 완수하는 것이 완벽한 것보다 낫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국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국이다. 후회하기 싫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고 싶으면 후회하지 마라. 너의 꽃을 피워내려면 너의 시련에서 도망치지 마라. 오로지 국한 환경에서 자라난 꽃이 향기도 짙은 법이다. 세상에서 고통받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라. 그 순간이 너의 인생의 가치가 충만한 때다. 만약 네가 날고 싶다면 너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놔버려라.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전에 할 일을 먼저 해라. 내가 아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 것이다.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없다. 단지 평범한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맞서는 위대한 도전만이 있을 뿐이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나를 극복한 그 순간 진기스칸이 되었다. 자기만의 길을 가는 이는 누구와도 만나지 않는다. 진정한 고귀함이란 남들보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 나보다 위대해지는 것이다. 나를 죽이지 못할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모든 것은 이르기 전에 불강능해 보인다. 그 누구에게나 삶은 처음이다. 실력이 좋으면 경쟁자가 생기고 인성이 좋으면 조력자가 생긴다. 잘못한 일에 대한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될 수 있지만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종착할 항구가 없는 사람은 그 어떤 바람도 도와줄 수 없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그대 지금 무엇을 극복하고 있는가. 슬픔은 없다. 지금 이 상태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골똘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정된 목적은 인생을 간결하게 만들어 준다. 다만. 서두르지 않으나 쉬지 않고 가라. 또 실패했는가? 괜찮다. 다시 시도하라. 그리고 더 나은 실패를 하라.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다른 내일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도둑의 마음이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할수 없는 일은 체념할 줄 아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내 손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누가 뭐라도 나는 희망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희망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희망이다. 꿈은 꾸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라고 있는 것이다.